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 3월 버전입니다. 근데 오늘은 표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정보 먼저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달, 4월 초쯤에 AMD의 CPU가 추가 출시될 예정인 것 같아요. 4천번째시리즈 기반은 무슨 기반이냐면 어, 루나르 기반 이죠 내장 그래픽 포함된 APU요. 거기에 APU 뿔딱들, 내장 그래픽 제외하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는 것 같고요. 5,000번대 제품, 5600, 그러니까 5600X의 하위 제품, 그리고 5700X 같은, 어, 조금 더 가성비 잡은 라이젠 시리즈가 어, 같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달 말쯤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5800X 3D 제품도 출시될 것 같으니까 다음달 CPU 가성비 비교 조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두번째 보드값 포함시 5600X의 가성비 탈환이 요번편 어, 보여질 겁니다 요거는 제가 계산해서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5600X와 12400의 경합을 구경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CPU 가격이 내림세지만 일부 인기 품목의 제품이 상승된 걸 한번 보시면서 오늘 표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거같네요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 6코 상급 CPU 혹은 8코 이상급 CPU를 모아놓은 고급형 CPU를 한번 같이 봅시다. 고급형 CPU 상위 제품 등수는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1900K, 5950X, 11900 노멀, 3950X가 있는데 얘네는 단종 제품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요셋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게 되겠죠 가장 최상위 CPU를 보게 된다면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50X의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성비 좀 생각한다면 은전력자해셋한 보드에 11900 쓰는 게 900F 작업 용도로 가성비가 좀 좋을 것이고요 게이밍과 작업을 겸한다면 그 XMP 메모리나 아니면 고클럭 네모브를 생각하고 12900K에 혹은 KF에 그 Z690 보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제품 전부 다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추천 제품을 넣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제가 3080이나 3080K 혹은 3090급의 글카를 쓰려고 하는데요 생존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 게이밍 용도로 적합한 CPU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1700KF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선택하시면 11900K랑 게이밍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 성진도 5% 가까이 나는데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램오버 한다면 3% 혹은 4% 내외 차이로 좀더 좁혀지고요. 이게 지금 프레시디 기준에서 그렇지, QHD로 쓴다 그러면 그것도 한 2% 정도 까져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천 700KF가 3080이나 3080ti급에 가장 어울리는 게임이 CPU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멀티 성능 순위로 보면요. 가성비가 5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CPU인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단 소리예요5등이면이 등수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총 25제품인데, 그중에서 5등이라니. 꽤나 쓸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혹은 게임하면서 뭐 다른 작업을 같이 겸한다 아니면 게임을 다중 실행한다 했을 때 돈을 좀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12700KF가 a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요 5900X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드 가격도 둘이 거의 비슷한 등급의 보드를 써야 되는데요 CPU 가격에서 한 8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쿨러도 서로 또 비슷한 등급 써야 되거든요 가성비 구수가 좀 5900X는 많이 밀립니다. 12700F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대비 3만원보다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가성비가 꽤나 떨어졌어요. 송 성준님, 그대요. 6등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성비 차이면은 저는 이제 12700F 쓸 바에는 그냥 12700KF 쓸것 같습니다. 일단, 게이밍, 성능 차이 뭐 많이 안 나지만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이밍만 보면, 보는 면보게 아니라면 11700K가 확실하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순수하게 게이밍을 본다 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SA 전압을 고전시켜놓은 Non-K 버전 프로세서는 램모버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11700K가 어,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12700K나 KF 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이든 작업이든요.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어때요, 성준님? 요새 뭐, 만구0 뭐, 싸게 중고 나온 애들도 있고, 1 9 0 0도 중고 나온 애들인데, 5,800도 괜찮아 보이고요. 얘네들은 다 정리됩니다. 어디서 정리되냐? 12600K한테 정리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게이밍 성능, 12600K한테 이긴 놈 있나요? 이 중에서 한놈도 없죠 게임성서다 졌어요 싱글 성능은요? 응, 한놈도 없죠 다 졌어요 멀티 성능은요? 응, 한놈도 없죠 다 졌어요 아 그나마 11900K가 멀티 성능이 아닌데 얘도 졌네1 9 0 0 k 가 멀티 성능이 그나마 아 그것도 졌네어 없어요 <웃음> 아니 다시 눈뜨고 봐도 없어 없어 내가 착각했는게 11700이랑 워낙 비슷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한목도 마 600K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마 600K가 CPU 가격이 30만원대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아, 30만원 후반대거나 60만원까지. 예, 가성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보드조차도 마 600K가 그리 비싸지 않은 보드, 어, 17만원짜리 보드 정도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쿨러는 또 3만원짜리 커버되거든요. 이 위에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 여기 두개 추천하고, 바로 밑은 바. 이거 마 600K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거 12600KF 사시는 게 사실 현명합니다. 중고로 이거 싸게 샀다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보다하고 쉽게 합쳐서 40만 원이면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넘어가면 안살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한 다랬지 산다는 소리안 해요. 전선비 떨어지고 쿨러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2600KF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형 i9이나 i7은 사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천은, 12600K가 될 거고요. 3900X는, 뭐, 단종제품이니까 무시하시고, 요, 또, 요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 i5, 1스5 0 0 빼고, i7급들, 10세대, 11세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솔직히, 게이밍 성능, 음, 12600K 이기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싱글 성능, 12600K 이기, 이기는 거 있나요? 없어요. 작업 성능, 12600K 이기는 거 있나요? 3900X나 있을 정도인데 얘는 단종이고 가격도 엄청 비싸니까 무시하고 나머지 밑에 i7급을 보면 없어요. 그럼 뭐다? 얘네들도 싹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잡힌다? 12600KF한테 밀립니다. 가격도 똑같거나 차이가 없거나 그런데요. 요 중간에 i 5 빼면요. 맞죠? 그러니까 i7, i9는 이 12600KF가 너무 잘나와 가지고 구형 시리즈는 다 잡혀요. 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외인 12,500이나 12,600 봤을 때는, 어, 지난달에 24만원 중반에 샀는데, 지금 26만 8천이어서, 이거 살 바에, 그냥 12,400 쓰는 게 맞아요. 12,400이 이거랑 4만원 차이 나는데요. 4만원 만에 값어치가 없거든요. 12,500이랑 12,400이랑 비교하면은, 게임의 성능 거의 차이 없고, 싱글 성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12,600 기준이기 때문에, 12,500은 이만큼 차이 안 납니다. 어,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별 차이 없어요. 10%도 차이 안 나요. 근데 가격이 4만원이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얼마 차이 나죠? 20%까지 차이 나죠. 그래서 얘네는 추천 목록에서 이제 쓸 빼도 될것 같아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사실 여기 라인업에서는 살게 없다. 그럼 그 다음에 5600. 아, 성준님. 5600뭔 생각 빼던지 칠해놨어요? 가성비에 3등인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2400이나 12500급을 제대로 쓰려면 b 6 0 660 M-K 붙습니다. 이 보드가 14만 원 정도예요. 단아웃 7액가 기준으로요. 근데 5600X는 63,000짜리 A320 EX 게이밍 보드 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성능자 저하가 없습니다. CPU를 오버하고 조금 더 많은 장치를 달수 있다 쳐도 B450 가면 되는데 B450이나 B550 방역판 달린 하급 제품은 10만 원에 커버가 됩니다. 박교포 뭐, 좀 좋은 거 산다 해서, 터프 프로 산다 해도 11만원. 그리고, b 2 6과 m c a 사서, M.2 두개 쓴다 해도 11만원. 그 정도니까, 대체적으로 이 12,400F보다 보드 가격이 4만원 평균적으로 싸고요. 제일 싸고 성능적 없는 보드 쓰면은 8만원 가까이 쌉니다. 그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둘이 많은 차이 나는데요. 여기에 보드 값으로 나는 차액을 4만원 빼서 19만원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과물 나옵니다. 어? 가성비 순위가 5600X가 1등이 되네요. 맞죠? 예, 지금 보드값 포함하면은 어차피 쿨러는 비슷한 등급 쓰고요. 5600이 11400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이밍 가성비든 머티 가성비든 전부 다요. 싱글 성능 가성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당장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PC를 살 생각이 있다면 5600X의 B450 보드 혹은 B550 보드 하급 정도로 짜시는 게1 2 4 0 0보다 가성비가 좋고요. 이것도 램 오버 안 했는 기준으로 이렇거든요. 램 오버까지 한다면 확실하게 5600X가 1 2 4 0 0보다 평균 프레임도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가성비가 더 좋을까 생각하고 이번 달에는 5600X를 가성비 1등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게이밍 가성비 기준에서요 자, 근데, 사실 5 0 0 0 x 는 말이죠. 최소 프레임이 그래도 1 2 4 0 0보좀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약간이라도 끊기는 느낌이 없는 조금 더 나은 CPU를 쓰고 싶다 싶으면 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12400F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좀 튜닝 좀할줄 안다 혹은 가성비가 중시된다 하시는 분들은 5 0 0 0 x 가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쓰려면 12400F로 가시는 게 이번 때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그 밑에 이제 CPU는 5,700G나 3,800XT, 3,700X, 4750G가 있는데 요두 개는 뭐 단종 수수니까 무시하시고요. 5,700G 같은 경우는 APU이기 때문에 어,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과한 음, 좀 하드한 작업을 하면서 내장 그래픽 커버되는 경우 사시는 제품니까 가성비는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런 분들만 한 고민해 보시고요 47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5700하고 가격 다겹치는데 보시다시피 게이밍 성능 차이랑 뭐 버티 성능이 제법 차이가 좀 있으니까 어, 구매목록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루나는 지금 와서 사기 좀 애매해요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성능, 고급형 CPU 중에서는 여러분 돈좀 쓰고 게이밍 작업 다 한다고 하면 11700K 정도 가시고요 KF나, 거기서 조금 가성비 잡고 싶다 싶으면, 그리고 레모버 안 한다. 그럼 12700F 가시고요. 그리고 3070이나 3070ti급 보시면서 조금 괜찮은 게임 성능 뽑아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12600KF. 그 얘도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이나 멀티 성능에도 좀 괜찮으니까 한번 봐줄만 하고요. 다는 i5랑 확실하게 성능이 달라요. 여기에 뭐 12500, 600, i5랑 이 멀티 성능 차이 보시죠. 30, 40% 차이 납니다. 이거랑 완전 능력이 다르니까 이것도 돈 주고 갈 만한 값어치 가지고 있고요 가성비 등수 4등입니다 총 등수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게이밍 CPU로 생각하신다면 특히 여러분이 3060Ti, 3060 Ti, 3060 2060뭐3050 정도 보신다면 이 5600X가 베스트 선택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등급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 그런 그래픽카드 쓰고 또 이제 나는 AMD 거 말고 인텔꺼 써보고 싶다 하신 분은 1 2400F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급형 한번 볼게요 중급형에는 원래 이게 5600하고 1 2400이 중급형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워낙 성능이 좋아서 위에 어, 상급에 같이 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1 2 1 0 0은 원래 하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워낙 또 성능이 좋아서 중급에 넣어줘서 이렇게 중급으로 볼게요 3500부터 1 2400F 사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그, 보드값 4만 싸다그랬잖아요 19로 낮춰볼게요. 19로 낮추면 등수가 어떻게 돼요? 2등으로 따다닥 바뀌죠? 그러면 지금 가성비 제일 좋은 놈 누구다? 12100F가 가성비 제일 좋고, 그 다음이 5600X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2400이 이쪽에 가면 4등이나 돼요. 그것도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나머지 왜안 좋은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대충 보게 보자면 5600X를 지금 실그 구매가 보드값 생각하면 좀더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600이나 1 2 6 0 0이나1600 이런 거는 보드값도 많이 내기 때문에 보드값 비슷할 거거든요. 비슷한 애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세대, 11세대, 12세대 말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 가격 그대로 계산해도 여기서부터 여기 애들은 저기다가 비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1,400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 구매가가 3만원, 4만원 안팎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죠? 혹은 더 비싼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게임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5600X가 좋아요. 상온추공급에서는 1,400과 5 6 0 0 x 의그 게임의 성능 차이 거의 없거든요? 싱글 성능과 조차도 여기 있는 애들하고 어느 거랑 비교해도 1,600K 빼고는 이긴 놈이 없습니다. 근데 막그 1,600K 에도 1% 밖에 차이 안나 멀티 성능은 한 눈도 이긴 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다이 중간라인으로 5 6 0 0 x 에 정리 당해버려요. 정리 당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12세대랑 5 6 0 0 이나 놓고 비교했을 때 얘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맞추면 은 보드 가격이 비슷할 텐데요. 생각보다 그 랜덤 인코딩 가성비는 비슷하고 게이밍 가성비는 좀 밀리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6% 정도 차이 난다그러면은 3070급에서 6%면 얼마 차이에요? 3 0 6 0 t 이나3 0 7 0이 꽁텨이랑 가격 차이가 15만에서 20만 정도 나죠 근데 게임 프레임이 12% 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12%, 13%. 그러면은 1%당 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계산이 섭니다. 근데 6%면요? 7만 원, 8만 원 차이죠? 근데 여기서 7만 원, 8만 원더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0만 원쯤 되겠죠? 가성비. 그러니까 CPU 올리는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뭐 내가 생각하는 12100F는 그냥 3050까지만 딱 쓰세요. 6500, 3050, 1660 이런 데까지만 딱 쓰고 그보다더 좋은 글카 쓴다 2060, 3060, 3060, TI, 3070 이런 거 쓴다 그러면 5600X 가는 게 그래픽카드 성능자가 덜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계산상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싱글코어 가성비 빼고는 결국은 돈더준 만큼 효과가 있다는 라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둘중에서추천한다그러면 저는 5600X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산이 빡빡해서 6,500XT나 쓴다. 이 정도급일 때 12,100F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계산상 그렇게 떨어지겠죠? 어때요? 제 얘기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어, 볼 필요 없다. 다 제끼고 바로 세 번째 보급형 CPU가 있습니다. 보급형 CPU에 5,600에 넣기는 5,600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못 넣고 12,100만 딱 넣고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구형 i3나 뭐 팬티엄 셀러는 볼 텐데요. 펜티엄이 워낙 싸다 보니까 가성비가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인터넷도 이제 요새는 어좀 하기 불편해요 뭐 동영상 하나 떼어놓고 창 여러 개 띄우면은 어 생각보다 좀 보복인데 느낌들 정도로 부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간단한 사명들로 쓴다 쳐도 저는 만100 10,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장그래픽 필요할 때만100 10, 정도에서 멈추시고요 혹시나 그칼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669 슈퍼든, 뭐, 6500이든, 3050이든, 그러면 12100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게이밍 성능이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요. 10%면 얼마예요? 뭐, 어렵게 따질 필요 없죠. 얘네, 뭐, 예를 들어, 3050이나 치면은, 3 1 6 9이나 그래도 뭐, 40만 원 정도 하고, 3050이면은, 50만 원 정도 합니다. 10%면, 5만원 정도의 값어치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네 CPU 가격 차이 얼마예요? CPU 가격 차이가 뭐 5만원 차이 안 나죠. 4만 5천원 차이니까. 그래서 돈더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이 늘어난다고 보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싱글 성능이 월등히 늘어나서 훨씬 PC가 빠릿빠릿하고 멀티 성능도 월등히 늘어나서 조금 더다용도였 쓰더라도 말천1 0 0이요런 하위 라인업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당연히 1천1 0 0 가는 게 맞습니다. 진짜 예산이 빡빡하다면 그런 분들이나 딱만백까지만 생겨보십시오. 그 밑에 급들은 효덕함이 아니라 부력함을 만드는 용도로 진짜 완전 간단한 사무용도에서도 별로 편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재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추천문은 상당히 쉽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뭐 제가 주렁주렁 어... 총 결론 적어놨는데 오늘 총 결론은 이거 다안 읽고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보드값 감안했을 때 게이밍 가성비 70이나 뭐 70Ti, 60Ti급에서 가장 좋은 놈은 뭐 5600X다. 그리고 램업을 하지 않는다 도 5600X가 가성비가 좋다. 근데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좀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11400F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돈좀 투자해서 좀더 높은 멀티 성능과 게임의 성능을 원하시면 11600K, KF 보시고요. 여러분 80급이나 90급 80Ti급 사용한다면 11700KF, K 정도로 게임의 성능을 약간 더 잡는 게 가성비 좋게 쓸수 있다. 하위랍을 본다 치더라도 게임용도 쓰신다면 5600X를 강추드리고요. 마이참 100F는 어디까지나 3050 이하급, 진짜 그 엔트리급, 아니면 메인스트리 하급 정도 글카 쓸 때나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마이참 100보다 못한 애들은 더불어서 이제와서 10세대, 11세대 구형제품 혹은 A&D 3000 시리즈 구형제품 사는 거는 중고로 사더라도 가성비가 좋지 않다 새거로 사면 당연히 다 안좋으니까 비추천드린다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가성비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좋은 주말 되십시오